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9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밤 9시 17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10년 만에 주식 대폭락장이 전개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었던 거 한번 살펴보고, 왜 10년 만에 주식 대폭락장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이 대폭락을 했고, 자, 선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정신은 지금 계속해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죠. 지금 오늘 에,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0.86% 하락인데 선물이 그죠? 마이너스 0.86% 하락입니다. 니케이는 2.53% 하락입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죠? 2.53% 1빌로도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홍콩 증시도 4.33% 가 하락했습니다. 추풍낙엽입니다. 1봉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증시는 아주 견고합니다. 마이너스 0.86% 자 오늘 주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좀 특이한 날이죠. <웃음> 제가 예측한 대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외국인들이 저 주식을 판다 그랬죠. 1977억을 매도를 합니다. 왜 매도 합니까? 주식을 주식을 매도하는 이유가 뭐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매도합니다 여러분. 손실 보면서 매도하는게 아니에요. 이 외국인들은 주식을 1977억을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선물을 또 3424억이나 매도하죠. 그러면 주식은 손실나겠죠? 우제보다 종가보다 떨어져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지만 선물에서 더 많이 벌어가는 거죠 주식은 1,97억 7 매도했는데 선물은 더 많이 매도를 쳤죠 3,424억 어제도 매도 선물을 매도 그 다음에 콜옵션도 2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또 수익 푸드옵션도 예. 어제도 매도를 했는데, 어제도 매수했는데, 오늘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53억. 에, 밑으로 간다는 뜻이죠. 아, 이렇게 해서 다 분석을 해드렸고, 오늘 금융투자는 723억 매수를 했고, 자, 보험회사. 드디어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그랬죠. 이 보험회사라든가, 뭐, 은행 이런데, 뭐, 투자신타, 손실 폭을 제한합니다. 뭐, 마이너스 뭐 20%라든가, 마이너스 15% 그냥 던집니다. 이거는 하락되면. 예. 투매죠, 투매. 그냥 던집니다. 손실. 손실 보면서 그냥 로스컷을 시키는 거죠. 408억이나 매도 쳤습니다. 기관들이 예,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기금 마저 앉아 나왔죠. 연기금이 주식을 대량 매도할 때는 하방으로 간다는 것을 저번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바치는 척하고, 그죠? 오늘 완전히 하락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도 천억이나, 이 전부 다 기간, 뭐 비슷한 법인 자금들인데 다 던지고 있죠. 개인들만 지금 사고 있죠. 음, 개인들이 마지막 매도하는 날이 이제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가민가합니다. 개인들은 지금 팔야 되는데 음, 오히려 반등할 것으로 보고 지금 매수를 하는데 결국은 개인이 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팔고 있고 음, 개인들은 뭐. 본전 오면 팔겠다 하는데 본전이 옵니까? 안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계속 추세 하락장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어 외국인들의 외국인이 콜옵션 마이너스 2억 하방이죠. 푸드옵션 5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대량 매수했죠. 자, 연기금 계속 팔아치웠습니다. 1114. 아주 중요하죠. 연기금이 매도하는 것은 추세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금융투자는 뭐, 뭐, 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뭐 차익 거래하고 차익만 따먹는 그런 매매하기 때문에. 자, 어, 6월 물 옵션이죠. 콜 옵션 350짜리는 마이너스 23%. 자, 6월 물 355짜리는 마이너스 27%. 자, 6월 물 340짜리 풋은 13% 상승. 자, 6월 물 330짜리는 10% 상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이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3 2 0 차례 6월 물, 요거는 8% 상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제, 어제 120분 봉에 매도 신호가 발생되었어요. 자, 이 매도 신호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게 매수 신호 나올 때까지 지고 가야 된다는 거, 이번 하락장은 무조건 지고 가야 됩니다. 청년 유체를 사야 돼요. 반등할 때마다 드 어, 옵션 매수해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일봉상 차트를 보시면 343.05가 최저점이죠. 이 내일 무너지겠죠, 그죠? 아, 내일 무너집니다. 지금 나 니케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 지금 마이너스 2.08% 지금 하락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파, 조정파, 3파 쭉 내려간단 말이죠. 13,000포인트가 붕괴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을 붕괴되면서 이제 하방으로 이제 추세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행보를 했는데 추세장이 나옵니다. 이 추세장 하락 추세장의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요 저점 343.05가 무너질 것이다. 왜 무너집니까? 예. 연기금이 매도 쳤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이, 내일 만약 연기금이 다시 주식을 매도하잖아요. 예. 그냥 초폭나게 됩니다. 이미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연기금이 가세를 하게 되면 막 그냥 장대 온봉처럼 쏟아집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동선 차트는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5월 물 340짜리는 지금 야간정시는 32%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많이 지금 하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급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옵션 만기일 날, 음, 한번 대박을 한번 터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월물 콜 350짜리는 마이너스 59%입니다. 자, 월물 콜 옵션 347짜리는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콜 옵션 352짜리는 66%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에, 풋은, 풋은 그렇게 수익 나질 않았어요. 풋345 짜리는 뭐 21% 수익이고요. 자, 풋342 짜리는 13% 수익입니다. 자, 오히려 풋337 짜리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9%입니다. 자, 이런 종목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시세가 분출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세가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푸드옵션을 매수를 하죠. 그죠? 53억. 시세를 안 주면서 싸게 지금 매수를 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 가지고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아마 매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자,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내일 이 저점 343. 이게 무너지면, 자, 343 무너지면, 자, 340까지 그냥 가겠죠. 그죠? 340 가고, 그 다음에, 3 7 5 337.5 이게 내려갈 때 말이죠. 내려갈때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보시면 가속도가 처음에는 가속도가 없어요. 뭐 내리는 듯 만동하다가 막판 되면 이렇게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엄청나게 폭발하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게 많이 안 내려가요. 지금. 계속 에너지를 축적을 한단 말이죠. 계속 지금 푸드 옵션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속도가 붙죠. 그죠? 가속도가 확 붙어가지고 폭발한 거죠. 말 그대로 핵폭발하듯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은 돈을 쓰러 담아 가는 거죠. 장대, 양봉, 아 장대, 은봉 만들면서 돈다 쓰러 담아 갑니다, 여러분. 그냥 막 주식으로 폭락시켜버리죠. 한 일주 팔아버릴 겁니다, 아마. 일주 정도 매도 칠 거예요. 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뭐, 긴감인가, 그죠? 내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풍관하지 못할 정도로 가랑비에 어쩌듯이 그냥 서물, 서물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장대, 은봉이 나타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외국인들 한번 보십시오. 계속 주식 팔고 팔아치우고 있죠. 자, 주식은 팔면 팔수록 네, 선물에서 수익 났죠. 그죠? 선물 이렇게 매도 많이 쳐놨습니다. 여러분. 어? 번할지 아닙니까? 주식으로 용돈 폭행합니다. 그러면 예, 금융 투자도 매도하고 연기금도 매도하고 아까 보험회사처럼 또 매도하고 투자신탁도 매라고 뭐 개인 똑똑한 사람도 매도하겠죠. 예. 그러면 외국인들은 콜옵션에서도 수익 생기고 풋옵션에서 돈 쓰러뜨는 까죠 지금 풋옵션을 이렇게 많이 매수해 놨지 않습니까? 그냥 주식을 팔면 팔수록 예, 수익이 챙기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이런 숨어있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차트에 나타납니까 이게? 차트에 안 나타나요? 단지 그냥 뭐 이렇게 뭐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지 뭐. 뭐가 나타납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오늘 주제가 10년 만에 주식 대폭락이랬지 않습니까?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시죠. 지금 10년이면 은 12년 이쪽이지, 그죠? 한 10년, 대충 10년인데, 14년입니다. 14년. 13년 만에 대폭락장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죠. 모양새가 이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2008년도하고. 그때도 이만큼 올려쳤었어요. 상당히 많이 올려쳤죠. 이때도 막매한 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려쳤죠. 올려치면, 예, 여기서 이제 매도 세력이 수익을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1년간 내렸, 내렸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도 거의, 예,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죠? 6월달, 여기가 7월달인데, 아, 한번 이빨, 요런 장때 음본 거죠? 요런 모양이 한번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네, 장대, 은봉. 요번, 5월, 5월장하고, 5월장 아니면 6월장. 네, 장대, 은봉. 요거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 10년 만에 대폭락장은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걸. 모양새가, 모양새가, 어, 이모 양새기 때문에. 10년 만에 주식 대폭락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이게 61선인데 61선을 하향이 탈하죠. 붕괴되었죠. 그죠? 이게 61선 하향이 탈하면 이게 이런 모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요 위에 매도 친 사람들이 여기서 수익을 땡기간다는 거죠. 한탕 해먹고 날라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몇한 가지입니다. 이 매도했던 세력이, 예, 한탕 해먹고 이제 날라갈 거예요. 아마. 우리도 어, 거기에 편승해서 한탕 해먹고 날라가야 됩니다. 자, 아셨죠? 오늘도 천기 누설을 했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10년 만에 주적 대폭락장이 전개될 것이다. 한탕 해먹고, 나르셔야 되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천기노설을 어, 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에 가입하셔서 성공으로 향하는 네, 동참 하시기 바랍니다. 어, 뭐 작년에도 그렇고 참 많은 걸 이렇게 예, 전해드렸습니다. 수익내는 대박 징조도 발견되었고 2년 목표 77억이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어, 진행해 왔습니다. 중간에 뭐 자충우돌 뭐 여러가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에, 많이 겪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이렇게 분류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주 보기가 음... 좋아졌어요. 5 월장 이렇게 딱 클릭하면 월장, 월장 음... 동영상을 한꺼번에 다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월장이죠, 그죠? 2022년 5월장, 5월장만 다 모아놓은 거죠. 뭐한 예. 번만 딱, 예, 쭉한번 보시면, 막 금방, 예, 익힐 수가 있죠, 그죠? 예. 계속 반복 세번 이상 보시면 자동으로 뭐 수익 낼수 있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무쪼록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